샌디 벨스입니다! 오늘은 간단한 정보와 여러분들이 왜 오스트무기를 구매하셔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. 가끔씩 오스트무기를 든 유저들이 의문적으로 실력이 더 좋아보이고 항상 승률이 높은지 의심해보신 적 없으십니까? 진짜 없어요? 아니, 진짜로?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속은 겁니다. 벨브는 사실 오스트무기들에게 승진 능력치를 설정해뒀습니다. 이거 보세요! 이런 파일이 있다니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군요 오스트를 들면 더크리티컬 생길 확률이 높다니 못 믿겠군요 엔지니어를 봅시다 그리고 오스트를 들면 기본적으로 모든 무기의 피해량이 오르는데다가 장전속도가 무지하게 상승됩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기본 무기일 때는 이렇게 느리게 휘두르는 렌치가 좀 있다가 오스트로 바꾸었었더니 휘두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센트리의 기본 피해량도 올랐네요 와 진짜 이건 사기지 않습니까? 스파이의 경우 일반 칼일 때는 백스 텝 범위가 일반인 반면 오스트를 들 경우 백스 텝 범위가 이렇게나 증가했습니다 똑같은 옆을 치는데 오스트는 바로바로 백스텝이네요 다음은 대우맨입니다 일반 일대는 점차폭탄을 하나 썼을 때 이렇게 피해가 100 정도를 넘나들지만 오스트일대는 무려 피해량이 225까지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웃을 보죠 이 스카웃은 주무기가 샷건인 병관인데 오스트를 장착하니 엔지니어를 단 한방에 없애버립니다 이럴수가! 오 그러고 싶지 않다면 당장 오스트를 사야겠네요 정령 이러고도 팀포트리스트라는 이 게임, 실력 게임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그저 다른 양산형 게임들처럼 돈을 들여야 남들과 비등비등할 만한 실력이 될수 있는 걸까요? 충격적인 팀포트의 이면입니다.